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 때 제가 저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어, 논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야당 간사이신 유상범 의원님과 어, 협의를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사실 오늘까지 어, 제 기억에는 한세번 정도 유상범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, 이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. 어,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조금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. 차별금지법이 발의돼서 우리 법사위에 계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거의 1년이 다 됐고요. 어,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법의 논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. 심지어는 지금 국회 정문 앞쪽에서는 두 명의 인권 활동가가 단식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. 이 법의 의미라든지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적어도 공청회는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위원장님께서 한번더좀 유상범 간사님께 이 공청회 관련된 협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, 꼭좀이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좀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공개적으로 박주민 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유상분 어, 유상분 간사님 좀안 계시네요? 유상분 간사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